자,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도 그릴 수가 있고 어, 사물 하나를 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4점 투시도법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다? 대각선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오늘 투시도법 이론을 공부하는 날인데요. 화실 주변의 동네 풍경을 가지고 소실점이라든지 투시도법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보는 것즉 초점을 향해 멀어질수록 작아져 보이다가 한 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내가 어디를 바라보던 초점을 맞추면 앞이 커지고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보통은 앞을 주시해서 보죠 하늘을 볼 수도 있고 땅을 볼 수도 있고 앞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지평선이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가 다 지평선이 되겠죠 음, 지평선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요 위다 뭐산 위다 하늘이다 이렇게 찢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지구의 땅끝 또는 바다 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자그 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거기가 가장 먼 곳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가깝고 멀다 내가 이것을 어디를 보든내 맘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거기가 나의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자 저쪽 다른 데를 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기가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길을 걸으면서 풍경들을 보잖아요 지금은 제가 아주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고 있지만 우리가 저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소실점을 이 길에 맞춰서 보게 되죠 공원길을 걷든 차도를 걷든 어디를 걷더라도 보통 길과 맞춰서 소실점을 보게 돼요 우리 초점을 맞추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초점이 저기에 맞춰져 있다 그랬을 때이 길은 길대로 저 절로 가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초점을 대표 소실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변에 더 많은 소실점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지평선 위에 다른 소실점 여기서는 이 길과 집들이 전부 이렇게 가죠 그죠? 전부 다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요.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이거를 통일되게 맞춥니다. 내 초점과 길과 집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서 있는 이 부분들을 맞추는데 맞추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냥 바라보는 곳이 초점인 것이고 거기가 소실점이에요. 이걸 대표 소실점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언제나 다른 소실점이 이 같은 지평선 위에 어디선가 있을 수 있다. 자, 이쪽을 한번 보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 소실점은 어디로 가 있어요? 저게 어디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창틀하고 보면 다 나란히 있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소실점이 저기 어디 있을 거다. 자, 그러나 나의 대표 소실점은 어디, 내가 보는 곳, 여기로 정하든 어디로 정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곳, 그 초점이 바로 내 그림에서 대표 소실점이 될수 있다. 대표 소실점을 하나 정하고 나머지 소실점을 얼마든지 많이 많이 그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소실점을 보통 이렇게 정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구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 소실점을 놓고, 자, 이 위치를 어디로 갖다 놓을까에 따라서 이 구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틀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움직임이 좀 달라지잖아요 느낌이 화면의 동세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의 리듬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자, 여기에서 길 말고 또 있을 수 있는 소실점 뭐가 있죠? 자 새가 한 마리 날라가요 절로 앞에 크게 있다가 저로 가면서 작아져서 보통 새가 멀리 가다보면 이렇게 가면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텐데 저기로 가다없어졌어얘 우주로 나간 거죠? 그럼 개 소실점은 거기 있는 겁니다 저쪽에새 머리가 또 절로 쭉날아가다 없어졌어 당연히 개 소실점은 거기죠 그래도 나의 초점 대표 소실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다시 소실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죠 내가 바라보는 곳이 대표 소실점이다. 그쪽을 향해서 뭐든지 줄어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뭔가 다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길과 집들이 되겠죠? 걔들은 걔들대로 소실점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저길 보더라도 이쪽으로 갈까요? 저길 보더라도 길의 소실점은 또 지평선 위에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왼쪽으로도 또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시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참고하셔서 왼쪽의 영상을 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시점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눈높이하고 내 시선의 위치, 내가 서 있는 위치 이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위치와 눈높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서 있는 위치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수직선이 나온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가 수직선이 되죠? 자,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기울어 있고 이것도 이렇게 기울어 있고 오른쪽을 보면 또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수직선이 여기가 되고 다시 오른쪽 아까 수직이었던 수직선이었던 곳은 기울어지죠. 자 왼쪽으로 더 가볼게요. 여기가 수직선이 되고 다시 오른쪽은 또 기울게 되죠. 이것이 시선 위치 나의 위치에 따라서 수직선이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자 이번엔 다른 예제를 가지고 시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선의 기울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세로 선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소아 있는 아까는 테이블이 눕혀져 있었죠. 바닥의 선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세워져 있는 선이에요. 자 시선의 위치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가운데 여기에요. 수직선이죠. 자 그럼 양쪽에 있는 이 세로선을 보세요. 기울어있잖아요. 자 오른쪽도 기울어있죠. 이렇게 화면의 오른쪽 측면하고 비교해보면 기울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다시 가운데 수직선을 찾고 그대로 왼쪽으로 옮겨보면 당연히 얘가 수직선이 되어있죠. 그러면 오른쪽이 기울어있죠. 저쪽을 보면 좀더 기울어있죠. 자 그럼 다시 수직선의 위치를 가운데로 옮겨보고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기울어져요. 자 수직선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가서 맞춰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왼쪽이 기울어지죠. 역시 세로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서 있는 위치, 그 부분에 선이 수직선이 된다. 카메라를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기울죠. 그랬을 때 얘가 수직선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어요. 오늘은 그냥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위치 이 부분이 수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다 대보면 서로 서로 기울기들이 달라진다는 거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그 바닥에 책상선 가지고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내가 가운데 여기 서 있으면 이번에는 바닥이잖아요. 세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자서 있는 부분이 수직선이 되고 오른쪽이 기울어져 있다. 자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얘가 수직선이 되고 왼쪽이 기운다이 얘기예요. 그럼 눈높이라는 건자 이것을 높여서 밑으로 내려다보거나 눈높이를 밑으로 내리면서 밑에서 올려다보거나 이랬을때 바로 여기 있었던 기울기들이 없어지죠? 결국은 전부 수평선이 된다. 자 사방으로 보면 전부 다내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선들은 전부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볼게요. 눈높이를 높이면 기울기가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나와요 이쪽을 가지고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있죠 눈높이를 낮추면 점점 기울기가 없어지면서 역시 수평선이 돼버린다 옆으로 돌아가면 전부 다 같은 눈높이에서는 전부 수평선만 보인다 이것이 눈높이가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각도에서 눈높이의 변화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준점이라고 할때 왼쪽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밑로 내려다보면 기울기가 좀 변하죠. 직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당연히 이 부분이 직각이 되겠죠. 여기. 자, 다시 눈높이를 아까처럼 옮겼다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점점 더 각이 커지면서 결국은 수평으로 된다. 180도로 쫙 펴지죠. 자, 이것이 눈높이의 변화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잘 되셨어요? 쉽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설명하는 게좀 어려워요. 평생 설명이 많은데 이번에 그 설명의 방법을 좀 바꿔서 해봤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지금 질문 좀 하셔도 괜찮아요. 요번 이제 과정에서는 실제로 투시도법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종류별로 그도법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그 이용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일러 드릴 거예요. 어, 투시도법뭐 책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실 텐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응용하는 건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론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보조선들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다음 주에는 입체물, 사물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공간표현, 풍경이라든지 야외 스케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시도법의 종류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투시도법, 뭐 1.투시도법, 점 2.3.4.5.6점도 점점점점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은 3.투시도법을 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이 뭐냐면 아까 내가 소실점 말씀드렸죠? 앞에 영상에서 내가 그리는 그림 안에 소실점의 개수를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투시도법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특정한 상황을 정하고 그러한 어, 표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어떤 하나의 약속인 거고 상황인 거예요. 상황 설정. 이 도법 가지고 모든 사물들을 그릴 수 있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쁜 풍경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징적인 상황을 표본으로 정해서 그것에 대한 이론을 정리해 본 것이다. 투시도법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삼년대 도움이 좀 되실 테니까 이걸 한번 공부해보죠. 뭐 1점 투시도법은 이제 소실점이 하나 있는 거고 내가 그림 그리는 화면 안에 두개가 있으면 2점, 뭐 5개가 있으면 5점 투시도법 이렇게 하는데요. 각 소실점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조금씩 달라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1점 투시도법, 2점 점 투시도 법까지 해서 이세 가지를 잘 쓰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1.2.3.2시 도법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거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도법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특히 이제 건축설계 하시는 분들이 편집 판넬이 있어요. 조감도라든지 설명을 위한 그림들 그런 거할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뭐 사물을 보거나 풍경을 보고 그것을 담게 옮겨 그릴 때는 이세 가지 도법을 쓰면 오히려 일그러지고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익히고 이해하셔야 되는 도법은 4.2시 도법과 5.2시 도법이에요. 물론 이두 가지도 어,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정답의 어떤 만능의 것들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징적인 상황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다만 이두 가지가 그래도 우리의 시각의 특성이나 우리 주변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표현하기에 적절할 수 있다. 1.2.3점은 애초에 소식점 개수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5점 투지도법을 좀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앞에 것 1,2,3점은 간단하게만 일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4.5점에 집중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2 투시도법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왼쪽에 1 2투시도해가지고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오른쪽 보조선 보이죠? 이 카메라에 이제 비춰놓은 건데요. 이렇게 제 손이 좀 밝은 게 보기 좋죠? 그렇지 않은가? 이게 더 좋은가? 어, 누가 질문 주셨네. 투시 저는 투시를 넣어서 그리면 그림의 원근감이 너무 과장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 투시도법 할때 왼쪽에 이 이거 보면 은 이걸 온 세상 내 시각을 다그 표현한 종이에요. 이 종이 한 장이요. 이내 눈에 들어오는 지구 전체를 표현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안에 꽉 차게 그리면 너무 과장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죠. 초점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투지도법 적용할 때이 적용할 때이 보조 용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안쪽에 그리셔야 돼요. 도시에 빌딩이 뭐 500개 있어요. 그래도 이 안쪽에 그릴 때 적당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화면 전체를 써서 그리면 지구 전체가 된다 그랬죠. 내 눈에 보여지는 아주 넓은 이 세상을 한눈에 다 집어넣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과장이 돼 보인다. 실제로 우리 눈에 세상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게 느끼고 살면 어디로 워서못 살아요.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초점만 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또 요거 활용법 설명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일단은 투시도법에서 소실점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1점 투시도법에서는 소실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하나 있죠. 그죠? 자, 이 소실점이 있는 곳은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눈높이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요. 이건 그냥 지평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평선 위에 어딘가에 소실점이 있다. 근이 보조용, 보조용지는 그냥 소실점을 가운데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사물을 그려볼게요. 왼쪽에 자료 보면은 육면체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에서도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방법을 잘 이해해보세요. 일단 여기선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말고, 4.5점에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일단 네모를 먼저 그려보세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는데, 여기 보조선의 원리를 보면 이 소실점으로부터 햇살처럼 앞으로 쫙 나오죠. 전부. 다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다 수평선하고 수직선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앞 점을 아무나 하나 찍었어요. 찍고 네모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네모를 정사각이든 직사각이든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 점이 이렇게 네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더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그랬을때 당연히 이 점이 네 개가 나와요. 꼭지점이 그랬을 때이 소실점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점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세개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거부터 하나 이쪽으로 쭉 가게 해주세요. 이걸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여기를 향해서 쭉 갑니다. 자이 축도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적당한 두께를 끊어주면 그냥 다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실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뒤 의 변화는 표현할 수 있지만 위아래로의 변화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내위 부분도 멀어지죠. 내 아래 부분도 멀어지고 나로부터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뒤 전부 다 멀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로부터 멀어질수록 전부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일점투시도법이라는 건 소실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로부터 멀어지는 걸 한군데로밖에 안 봐요. 우리 입체는 세 가지 축으로 되는 거 알죠? 이거 뭐 초딩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축을 하나만 설정하고 글로만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거 가지고는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면의 모양을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게 좋은 겁니다. 자, 뭐 다른 데다가 예를 들어 또 하나 그려볼까요? 위쪽에. 자 이거 아까 소실점 속지점의 위치가 눈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높이에서 내눈에 보다 위에 놓여있는 거 위로 올려다 보는 거 같죠 어찌됐든자 이렇게 그리고 역시 꼭지점세개 찾아서 가운데 거를 일로 가고 옆에 것도 일로 가고 자 보면 소실점을 향해서 그 소실점을 바라보고 있는 선들은 전부 다 기울기를 통일하지 어떻게 얘를 향해서 그냥 가잖아요 이걸 소실점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소실점에 맞춰서 해주는 거다 옆으로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런 거 없어요 이 도법에서는 이것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눈이 여기라고 그랬죠 눈높이가 그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모가 그죠 렇 물론 이게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원기둥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다음에 응용할 때 하시면 모로 그냥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여기 걸쳤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수직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딱 걸쳤어요. 옆면이 보일 리가 없죠. 자, 꼭지점이세개 있는데 여기 때는 두 개밖에 그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쪽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 그걸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면 그때는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 서점 하나, 둘, 세 개. 가운데 거 일로 가고 옆에 것도 일로 가고 이것도 일로 가서 결국은 소실점 통일이 된네 개의 육면체가 그려졌어요. 이게 그냥 1점 투시도법인데요. 일단 요 정도 이해하시고요. 2점 투시도법에서는 소실점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둘. 1점 투도법에서는 소실점이 가운데 하나 있었고 햇살처럼슉 앞으로 나왔는데 지금 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양쪽으로. 타물이 있을 때 양쪽으로 줄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선들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소실점 있는 곳이 눈높이고, 위쪽에 있는 물건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 맞춰서 일로 가는 애는 이렇게, 일로 가는 애는 이렇게. 자, 일로 가는 애 친구가 이쪽으로 같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일로 가는 애 친구가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적당히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네모가 나오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위쪽으로 얘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점과 축세개가 나와서 입체물이 나오죠. 그랬을 때요 놈하고 친구가 얘가 있다 그랬죠. 위쪽으로도 또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실점 통일해서 그리셔야 되고. 자 여기 이 축에서부터 나온, 기준점에서 나온 축, 하나, 둘, 세 개, 거기서 하나 했어요. 자, 두 번째 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위로는 소실점이 없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높은 빌딩을 하나 그려볼까요? 육상빌딩이라고 생각을 하죠. 땅바닥 위에 이렇게 짓고, 거기서 위로 쭉 올려줄 텐데요. 여기도 올라가죠? 여기도 올라가고. 그랬을 때이 축을 보면 이렇게 가죠? 여기도 이렇게 가고. 자, 이랬을 때 이거 아무리 높아도 위로 가면서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왜 소실점이 양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줄어들고, 이 위쪽으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육상빌딩 밑에 가서 올려다 본적 있어요? 올려다 보면 이렇게 보일 리가 없죠.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위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도법에서는 절대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 이것도 역시 조감도 같은 거 그릴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옆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다면 이 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경화나 뭐여행드로잉 이런 거 그릴 때 이걸 쓸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2.2 도법이에요. 이번에는 3.2시도법. 자, 투시도법이 1, 2, 3이 어떻게 나눠졌죠? 소실점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생겨요 소실점이 어디 어디 있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기준점 찍고 세로축 요 소실점을 향해서 온다. 가로축은 여기 하나 있죠? 이쪽에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가야 돼요. 적당히 길이 잡으시고. 자, 여기에서의 눈높이는 좀 특이해요. 아까 1.2시도법과 2.2시도법은 눈높이가 가운데 있었잖아요. 생각나요? 근데 여기서는 눈높이가 2위가 되는 겁니다. 돌려서 하면 아래가 되겠죠. 네. 이렇게 돌려서 하셔도 돼요. 그럼 올려다보는 그림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내려다보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시도법은 음, 결국은 한 가지 시점 눈높이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내가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해를 위해서 도실점의 개수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축세 개를 밑에, 옆에 이렇게 통일했어요. 음, 소실점을. 그 다음에 적당히 길이를 정하고 세로축에 나란한 친구들. 이렇게. 어떻게 소실점 통일해서 이렇게 와야지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부터 맞춰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은 요거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결국 가운데 나오지요. 이렇게. 우리가 결국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것은 가운데 점 찍고 쭉 하나, 둘, 세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크게 확대해볼까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나란하게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그려주고 이쪽도 그려주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이 그림 봐줄 때는 쑥쑥 그리는 거 봤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게 되겠지요. 음, 처음 듣네. 아하 진짜 처음 들어요 어, 3.2시부터 약간 낯선해요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조금 더 설명 잘 해드릴게요 여기서 눈높이가 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소실점이 세 개가 있어서 물건이 하나 그려졌을 때 이쪽으로도 줄어들고 절로 줄어들고 절로 줄어들고 이게 세 군데로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소실점은 다 줄어드는 거 사라지는 것이니까 가운데 그린다고 해보죠 다시 한번 가운데 기준점 있고 밑으로 세로 쪽 오른쪽으로 가로 쪽 가요 여기도 가고 그리고 소실점 세 개를 향해서 이렇게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내 마음대로 정해줘요 그리고서 세로 쪽부터 통일해서 거지고 거지고 자 오른쪽 또 거주고 거주고 이쪽도 거주고 거주고 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모양이.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각자 각자 소실점 통일을 신경쓰면서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눈알이 눈이 두개인데 어, 어떻게 초점이 세개가 되나 이건 초점이 아니고 초점은 이거하나예요여기자 이건 소실점이라고 했죠 아까 내가 영상 첫머리에서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린거예요어 잠깐만 여기 볼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보는 것즉 초점을 향해 여기 내용이 나올거예요 작아져 보이다가 그냥 떠올려 보죠 내가 어딘가를 쳐다보는 거 그게 초점인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 봤어요 그럼 내 초점 여기 맞춘거고 내가 여기 봤어요 그럼 여기 초점 맞춘거고 그렇겠죠 어딜 보냐에 따라서 내 초점은 눈 두개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거죠 그걸 우리 대표 소실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표 소실점은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정하되, 그 이외에 주변 소실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저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도, 이 놓여진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주변에. 그럼 얘는 여기를 향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소실점이 한 그림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1점부터 5점 투시도법까지 하는 건 소실점의 개수를 제한을 둬서 특정한 상황을 표본으로 뽑은 거라고 랬어요 이번에는 소실점이 이 화면 안에 이 세상 안에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진 거다. 이얘긴 거예요. 이렇게 3점 투시도법은 소실점을 세군데 둬서 기준점으로부터 나오는 축 3개가 이 소실점의 영향을 다 받는다. 아까 2점 투시도법은 양쪽으로만 받고 위아래로 수직이었죠. 자, 여기 있는 자료 보세요. 양쪽으로 소질점두개 있는 것이고, 1점 투시도법은 소질점 가운데 하나 있고, 가운데로만 영향을 받는다고 랬잖아요축 하나만 그런 것들을 잘 상기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 군데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소질점 개수에 따라서 축이 하나만 영향을 받거나 두 개가 영향을 받거나 세 개가 다 영향을 받거나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게 4.2지도법인데요. 어, 4점과 5점을 미리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여게 5점이에요. 요게 빨간점 보이죠? 기게 소실점 다섯 개인 거고. 이건 빨간점이 양쪽에 큰게두개 있고 위아래로 또두 개가 있어요. 예, 소실점이 사방으로 그냥 네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은 특징이 가운데 건물을 본다고 하죠? 뭐 이마트라고 생각해요. 이마트를 대각선 모서리에서 쳐다보는 것이고 이거는 길 위에 서서 그 건물 사이로 가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실점이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특징은 요 가운데 여기가 눈높이인 거예요. 자, 3점 투지도법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게 일방적으로 아래만 보거나 위만 보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위아래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눈높이니까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애들 아래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그릴 수 있다는 소리고 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그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소리죠. 올려다보는 것처럼 자, 밑에다 그리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점 투지도법을 해야만 3점 투지도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위아래다 표현할 수 있는 도법이라고 이게. 자, 양쪽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위아래로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위아래로도. 위아래로 줄어들 때는 이렇게 약간의 원형을 그리면서 곡선의 형태로. 여기 보세요. 이쪽 소실점을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놨죠.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내눈 위에 있는 것. 올려다보는 것을 한번 그려보죠. 자, 가운데다 해보면 기준점 찍고 위쪽으로 이렇게 축 가고. 자, 왼쪽으로 축 오고. 이거 3점 투시랑 똑같죠. 자, 이쪽으로 가고. 위에 그린 애들은 결국은 이세개의소실점이 영향만 받는 거고. 아래 그리면 아래도 이세개의 영향만 받는 거예요. 다만 위아래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적으로부터 쭉세 개를 요 소실점에 맞춰서 이 방향에 맞춰서 해줬어요. 자, 그리고 길이를 정하면 되고 그냥 아무 케나 정하세요. 자, 위쪽으로 갈때 이때 보세요. 이 곡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곡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다. 요거는 위로의 변화를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를 해준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는 직선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도법이 우리의 시선을 완벽하게 100%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나마 4.2 도법 정도 돼야 우리 눈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자, 밑에 부분 보면 여기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애를 한번 그려볼게요. 초 점을 하나 찍고, 거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여기서 길이를 정합니다. 세로축부터 이렇게, 이렇게. 얘랑 나란한, 여기로 와야죠 이것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조선을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될 텐데요. 이것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자꾸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 이제 큰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거 전체는 지구 전체라고 그랬죠? 내 눈에 보여지는 내 시선에 들어오는 세상 전체란 말이에요. 내 시선에 들어오는 세상 전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려면 내눈 앞에 이렇게 확 다가와 있어서 지금보내 세상의 반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그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저 멀리 있는 풍경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이 화면 전체에다가 다 채워서 그리지 마시고, 가운데 작게 그려야 돼요. 이게 눈높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적당히 올라가서 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조선들 따라서 그리는 거 보세요, 이제. 아까처럼 막 휘지 않을 거예요. 세로축부터 통일할 때, 약간의 공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크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수직에 가깝게 살짝만 올리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어때요? 이 과장돼 보이지 않죠? 뚫려서 보면, 가운데 요만하게 그린 거예요. 아까 예를 들 때는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방에 막이만하게 그렸죠? 그렇게 큰 물건이 있기도 어렵고, 있으려면 내 눈앞에 확 다가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요렇게 해주면, 적당한 투시율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걸 밑으로 이렇게 이어서 그리면 빌딩 같이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 눈높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빌딩이 만약에 10층짜리라고 해요. 그럼 여기가 4층 정도 높이에 올라와서 건너편의 건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낮은 1층짜리 넓은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도로가 있다고 하죠. 그럼 도로가 저쪽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사거리다. 그럼 여기까지 이어지겠죠? 여기도 이어지고. 그럼 나는 이 앞에 있는 건물 어딘가에 위치해서 저 건너편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멀리 있는 빌딩들 여기다 막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강이 있을 수도 있고 뒤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철교 그려주고 그죠? 이게 다리일 수도 있겠죠? 그럼 철교가 이렇게 그려지고 자, 얼마든지 높게도 할수 있어요. 더 밑에 있는 어, 이게 뭐 갑자기 지진이 나서 밑으로 꺼졌다고 할까요? 이 밑으로 꺼진. 여기에서 막 연기도 나고 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도 그릴 수가 있고 어, 사물 하나를 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4투지도법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다? 대각선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해 가셨어요? 사거리에서 여기 서 있잖아요. 대각선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5투지도법으로 가면 이것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겠죠? 바로 길그 그리는 것부터 보여드리면서 두 개를 좀더잘 비교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 엘리슨이 위에 했다고. 자, 대단하십니다.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죠. 자, 이거 5.2시는 소실점이 이렇게 위, 아래, 양 옆에 네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소실점이 또 있다. 그래서 이거는 1투시 도법에 가까운 건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1투시 도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응용해서 그리다 보면 헷갈려요. 그냥 5투시 도법이다라고 기억을 해버리세요. 이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소실점이 사이드에 네개 가운데 하나 있어요. 자, 이거 햇살처럼 앞으로 막 다가오죠. 여기 소실점이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부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날라와요. 그러면서 양쪽으로도 줄어들고 위아래로도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앞뒤로도 줄어드는데 지금 이건 앞으로 밖에 안 보이죠? 내 뒷부분까지 그리는 걸 6.2시라고 하는데 그냥, 그냥 개념의 그림이기 때문에 거까지는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내 눈에 들어오는 애들을 이렇게 양옆, 위아래, 앞까지 보는 거예요. 아, 자 여기서 길을 예를 든다고 했죠, 길.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거리가 있고 내가 대각선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에 한 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 서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길을 걷고 있을 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 위에 서서 저길 끝을 볼 때, 그때는 다 5.2시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잠시 맨 앞에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길 보이세요? 여기 길. 이길 위에 서서 저쪽을 그린다고 하면, 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요 위치에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거 다 5.2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 사이드로 이렇게 멀어져 가죠. 이렇게 소실점이 양쪽에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그 눈높이는 아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4.2시도 법에서 그 밑에 부분에 그리는 거예요. 내 눈높이 밑에 있는 것들. 그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어간다. 그니까, 대각선에서 보고 있죠. 길을 예상해 볼수 있죠. 이쪽으로 길이 가고, 왼쪽으로 또 이렇게 가고. 요거 좀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은 내가 길 위에서서 앞을 본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길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도 이렇게 자, 이게 3을 그리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하나, 점 찍고, 거기에 축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축이 세개 나와요. 자, 가운데 소실점을 향해 가는 축 하나, 위로 올라가는 축 하나, 왼쪽으로 가는 축 하나, 이렇게 가요. 자, 그러고서, 자, 이것부터 통일해서 그려주시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정하면 일로 가요. 자, 이것도 이렇게 정하면 일로 가고요. 자, 얘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까요? 점 찍고, 축 하나, 이쪽으로, 두 2개, 이쪽으로 세 개. 자, 거기서 길이 정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이 될까요? 쭉 내려볼까요? 여기에 동네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해요. 이 동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동네 길 위에 집이 높은 빌라라고 하죠. 창문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어지럽게 보이면 어디 걸어 들어가겠냐고 그 동네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한다고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실제로는 확대해서 그죠? 길이 여기 있다고 하면 자, 이 위에 집이 젖어 있겠죠. 땅바닥에. 자, 거기에서 올려집니다. 높게 질때 그렇게 현기증 날 정도로 막 휘청거리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휘청거리지 않죠. 이 창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까랑은 좀 다르다는 거. 역시 줄여보면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줄여서 그려도 되고 이 정도만 해도 과장해서 그린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눈높이에서 밑에 해당되는 밑에 있는 애들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네개가 나눠졌잖아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얘만 적용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기준점에서 축 하나, 위에 둘, 셋 갑니다. 그리고 길이 정해가지고 여기로 가고 자, 이것도 가고 또요거 오고 가고 또 오고 여기도 가고. 자, 이것이 기본적인 사용법이고 역시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줄여서 가는 거예요. 줄여서. 하나 찝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별로 외 없잖아요 그쵸? 줄여보면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아주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동네 도시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다 길을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길을 한번 그려보죠 저 멀리 소실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도로가 이렇게 와요 도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도로가 옵니까 도로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8차선이고 4차선이고 간에 그냥 조그맣게 하면은 아주 넓은 도로 되는 거고 크게 하면 그냥 시골 도로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뭐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큰빌딩 작은 빌딩 있는데 뒤에 있는 애가 높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만큼 솟아올라서 있을 거예요 좀더 낮은 게 있다 그럼 눈높이보다 밑에 있겠죠 밑에 이거 앞에 있더라도 위에다 그러면 높은 건물 되겠죠. 내 눈높이보다 높거나 낮은 것은 이거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굉장히 현기증 나게 어지럼증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자, 요거를 작게 줄여서 여기다 다 그려두면 이렇게 어지럽지 않은 도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뭐 대충 그려도 되니까 집에서 연필로 이렇게 낙서하듯이 보조선 그려가지고 그 위에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꾸 하다 보면 바른 눈이 생겨요. 이걸 자꾸 그려보다 보면 문제점도 느껴지고 눈에 시각적으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긴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중요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들어서 어떻게 세상사에 적용이 돼 있는지 실제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정물을 그리든 풍경을 그리든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그려야 하는지 실례를 이틀에 걸쳐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편한 밤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